지안이 아빠 친구가 메델라 스윙 유축기를 선물해줬어요. 한번 뜯어보려고요. 메델라 스윙 유축기가 도착했어요. 유축기가 있었는데 스파트라를 썼어요. 때까지. 네. 귀여운데요? 휴대용이라서 좋을것 같아요 심정이나 취백할 때 갖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오 귀엽다 오 진짜 쪼만해서 귀엽다 이 쪼만한게 20만원입니다 또 메델라 그 큰유축기는 350만 원, 320만 원 정도 정도는. 귀엽죠 진짜 조금만 보 생각보다 되게, 되게 작은 것같아제 손바닥 되게 많아 이렇게 모기는 뭔가 봐요. 오, 대박. 이렇게 이게 적국지예요 이게 말랑말랑 거예요. 모자 소음 이렇게 아 스펙트럼 완전 다르다. 이렇게 보호를 해서 이물질이 안들어가게만들어서 한번 시각적인지는 써봐야 지같아 고맙습니다 누가 사줬다고? 오, 남태우님 감사합니다 저희 유가 이쁘게 잘할게요 남태우님 맞지? <웃음> 여기 뒤를 보면 건전지를 넣어서 휴대용으로 쓰게 나온 거예요. 디자인은 되게 귀엽죠. 제가 지금 유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 이게 화면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다. 이게 최대 어느, 어느까지 올라갔나? 0이면은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야지 볼 텐데 소리로 알아야 돼. 응! 응! 응! 응! 이 소리로 알아야 돼 이게 제일 센 건가 봐 스펙트라랑 메델라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메델라가 훨씬 부드럽다고 하거든 짤때 유축기 안 아프고 내가 이다 적응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프진 않고 부드럽긴 하네 근데 그때 조리원에서 사용해 봤잖아 내가 조리원 종류별로 다 있거든 근데, 메델라가 확실히 좋긴 좋았어요. 그때 320만원짜리 그거. 이 뒤에 보이는 거는 저희 공기청정기 요번에 새로 들여놨거든요. 세스쿨 거로. 어, 다음에 어, 이것도 리뷰 한번 찍을게요. 근데 이게 아프냐, 안 아프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출산하자마자여서 더 예민한 상태여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최대의 장점이 뭐야? 최대의 장점? 최대의 장점? 스펙트라랑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휴대하기. 부피가 작아서 휴대하기 용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짜줄 때 느낌이 많이 안센것 같아. 스펙트라보다. 좀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느낌 근데 진짜 가볍잖아. 스펙트라는 이거에 한네배 정도? 다섯 배 정도 크기인데, 그거는 좀더 무겁고, 크고, 부피도 있고 한데. 근데 나라스펙트라 그치. 얘는 작아서 휴대용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그큰 거를 사기에는 너무 불가요. 350만원짜리를 누가 살 수가 있어? 스펙트라는 한 15만원이면 사니까. 근데 이거는 휴대용인데 20만원이잖아. 그러니까 비싼 비싸지. 메델라가 비싼 거 같아. 이게, 음, 이게 그 음, 유축기 중에 원품인가? 스펙트라는 우리나라. 메나라델라는메델라는수비스 음. 네, 데 스펙트라를 쓰면서 좋았던게 음, 거기 위에 LED에 그 불이 들어와 그래서 새벽에 수유할 때가 많잖아 지금 우리 애기는 좀 컸으니까 뭐 수유 텀이 이렇게 길지만 처음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으로 되게 짧잖아 그때 이제 막불켜고 뭐하고 이렇게 막 하는게 되게 불편한데 거기는 불빛이 나와 난 그거 되게 편했어 얘는 그냥 가볍고 편리한 거 그게 제일 좋한거 같아요 리언에서 우리 방에 있던 건 스펙트라였잖아 신생아실 옆에 있는 수유실에 있던 거는 메델라였거든 큰거 그거 했을 때는 거의 안왔을까통증이 거의 없어 스펙트라를 제일 많이 쓰는 거 같아 근데 스펙트라는 양쪽으로 착유가 가능하다 양쪽으로 다짤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왔다 갔다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 그 휴대용 이거를 원했던 거야. 얘는 이거 콕지가 이렇게 따로 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아기가 먹다가 어 이제 그만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은 다른 거는 딱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뭐 우유가. 그러면 아기가 살해를 걸리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아기가 만약에 안 빨면은 우유가 안 나와. 그런 기능성이저 콕지야. 짠! 한 70ml 정도 유축을 했어요. 이제 지환이한테 배달을 갈게요. 지환아 우유 왔다. 지환아 먹어봐. 안녕. 안녕. 안녕. 새우 삼촌 감사합니다. 해봐. 안녕. 지환이 안녕. 우리의 새로운 아이템이란 말이야. 시도해봐. 응? 야아 어디 보니 야가야? 안녕. 응? 빨면 나오는 거. 너도 몰라? 봤어야 알지. 내가 빨아볼까? 아니... <웃음> <웃음> 응... 잠깐만... 이거 맞는데... 이거 빨면 나올까? 다시... 응? 나올지... 나오지 않아? 나오는 거 같은데? 그니까 러 지연이가 빨면 나온다니까? 아까 그 내가 멈춰지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 그니까 러안 빨면 안 나오는 거야 여기 자세히 보면 봐봐 여기 나오는 거 보이죠? 나오잖아 애기가 지금 처음이라서 잘못 빨아가지고 원래 이되고 있으면 나왔는데 얘는 쭉쭉쭉 빨아야 되니까 와 나온다